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황홍남입니다 오늘 해볼 마스크팩은 쌍바에서 나온 알게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맨날 케일팩, 케일팩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케일팩이라 고그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보니까 쌍바 알게팩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무슨 말이지? 했더니 알게, 그 있잖아. 요 조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왜 조류지? 봤는데 어 성분 봤었을 때도 이 팩이거든요. 이 팩인데 어, 알게팩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 설명을 보면은 진주 추출물 뭐 이런 거 들어있고 스피룰리나 추출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블루마린 컴플렉스, 갈조, 뭐 다시마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조류라고도 하거든요. 왜 뭐라고 할까 바닷가나 물 있는 데 가면은 여름 같은데 햇빛 많이 받고 고여있으면은 녹색깔로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다 조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스프릴리나 추출물이라던가 이것저것, 태양 그런 생태 그런 걸 이제 원료로 해서 만든 팩이에요. 쌍파 알게 팩.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에 타이틀명을 보면 모공이라던가 청정이라고 써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런 조류 같은 거 마린 콤플렉스 추출물 같은 거 들어있고 하면은 수분 당연히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생각외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단백질을 이루는 게또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이런 거 유가 피부에 영양감을 깊이 보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마린 콤플렉스나 이런 것들 바닷가 이런 것들의 원료가 항산화 기능도 해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 같은, 기능 같은 경우는 안티에이징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염증 작용도 완화시켜주고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티에이징이나 수분 공급 아니면 영양 공급 쪽으로 이제 봐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팩을 해볼 건데요. 쌍밥 팩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팩이 잘 나와요. 확실히 하고 나면 팩을 한것 같은 느낌이 확실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앞에 마린 추출물하고 조류. 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마스크를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고 음 저는 쌍파 같은 경우는 겟 마스크만 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뜯었으니까 조류 같은 거 초록색이에요 딱파도 그죠? 조류 초록색이고 시트가 짜니까 이렇게 쭉 나오네요 에센스가 어, 생각보다 이 비닐에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계속 나오죠? 지금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어, 상당히 많이 나, 나오네요. 마스크 시트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편은 아니고 약간 뻣뻣한 느낌인데 꼭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짜서 벌써 에센스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지금 비닐 속에 있는 게. 이만큼 나와서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찌트에 한번더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사용하시거나 위에 좀 남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발라요 이렇게 이렇게 덜어서 한번 발라요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팩을 얹어요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긴 하고 또한 어... 시트가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까볼게요. 망사 같은 그런 거즈로 어돼있어요 시트가 굉장히 얇아요. 일단은, 다음에 망사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뭔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펼쳤어요. 펼치고 난 다음에. 이 망사 부분을 이제 바깥을 향하게 하고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망사를 뜯으면 돼요. 음, 시트가 제가 꼬칠꼬칠하다 그랬는데 이게 꼬칠꼬칠한 게. 이 거즈때문에 거칠거칠한거고 시트 자체는 굉장히 얇은 편이네요 굉장히 얇은 편이고 근데 좀 아쉬운건 이렇게 뜯어낼게요이 왕사를 뜯어내면 돼요 근데 좀 아쉬운건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는데 시트의 두께가 너무 얇다보니까 이 에센스를 다 못가지고 있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부착을 다 했는데요 어, 물착력도 굉장히 좋고 에센스도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하고 약간의 겔 제형인데 약간 체온에 닿으면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젤 제형이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에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부해요. 풍부하다는 표현이 맞나? 응, 굉장히 많아요. 시트는 물착력 좋은데 제가 좀잘못 못 붙여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괜찮아요. 향은 되게 은은한, 어, 풀냄새 비스꾸무리한 냄새? 음. 나요. 그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드는 팩이에요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마린 추출물이라 그러면 왜 요즘에 굉장히 고가 화장품이죠 라메르에서 나오는 그런 화장품 원료가 이런 해조류를 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피부에 영양 공급도 되고 그리고 항산화 기능으로 안티에이징까지 케어해 주는 그런 화장품의 원료로 쓰인 만큼 팩으로 해도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쌍파 마스크 팩을 굉장히 좋아하고 돈을 투자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주는 팩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믿고 사는 쌍바? 그래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괜찮네요. 그래서 쌍파 제가 케일 마스크팩이라고 계속 말했었던 게 케일팩이 아니고 알게팩 조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팩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으셨다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